아금앞으로고 있는, 지 뭐, 막기까지고있까지 뭐, 까 뭐, 까기까지 뭐, 까까지니까지 뭐, 여기까지, 뭐, 여기까지, 뭐, 여까지 뭐, 여지까 뭐, 까까아 走，走，走。r r <笑> I hit myself with my mic and s t a e d up. I o n t a n o h i was going too hard. Yeah. <laughs> I w s <too> turned up. o u r e m n t e i n t s e i t s i o u i not o t u o t u r e m e i o u i o t s o t u r e not r i o t sure. I'm n o e n t u r I'm n t sure. I'm o n t s u r I'm n t s e I'm o n t r i t s e I'm o n t r i t s i e I'm o n t e r i t s i e I'm o n t e r i t s i e 자, 아이, 5, 이파 a z m u 시간 시간이 너무 빠르 아, 아,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다 보니까 어, 그 날짜를 아, 아이씨, 막 까먹어가지고 날짜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 친구 오케이 아우. 어 이거 제가 옛날에 쓰던 고장 난 키보드네요 굉장 귀엽죠? 부러졌습니다 모든 것을 잘 부러뜨리는 남자 전 켜고 한번 해볼까요? Pada da d a da p a d da Pada Whoa, whoa, h a w h a whoa, w o a w h a w h a whoa, s h o a whoa, w h a o h o a w h o h o h o a h a whoa, t h o a whoa, w o a w h o h o a o a w h a w h a whoa, h o a w h a h o a whoa, g h o h h a o o h h a o h a o h o o h a o o w a h 다른 일도 닿긴 는데 확실히 하는거 아 다른게 나네 많이 다르 다르. 많이 나 태영아 어노 두 명, 한번 인사 좀 해주세요. 두 명, 한번 인사 좀 해주세요. 않을까라는 생각에 <목소리> 이미 두둥. 에 Yeah, all the moms always got so many hashtags on Twitter so I heard that you know like every mama your mama's going to be the Twitter top track every year so how how how about this year? Good. Good. Thank you. Right. Yeah. Okay. t h s front line. This fire. Yep. Yeah. o k a 알까카다 하. 손으로 떼면안되나요 손으로 때리면 안 되는 거예 손으로 도 돼. 아! 게자자자자우리 <웃음> 자, 자, 되리면기는거리는 거예요? 손는 거예요? 으로리면안 되는 거로안 되는 거예요? 손으심해리돼안는 거예요? 손으리면안 되는 거예요? 손로안거는통중 가만히, 있지. 가만히 있지. <웃음> <웃음> 역시 음악에 대한 재능も 조열도 뭐 <놀린> <놀린> 신청하려다가